자, 1인기 먼저 한번 볼게요. 1인기, 1인기 한번 보자. 섀도 빡! 우와! 야, 이거는, 이게... 야, 이거는 좀 놀라운데요, 여러분? 어? 이게 딜이 좀 약간 이상한데? 이게 뭐, 일성이었거든? 빡 치는데 뭐가 2 3 8 0 0 야, 이거는, 어,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 구 반갑습니다. 미의 여신 프레이아 누나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미의 여신의 어떤 외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표범부터 데리고 있잖아요. 표범이 갖고 셀이 무릎 보고 한다는데 궁금합니다. 일단은 특징, 정적 보면 정적 불명이에요. 무명이랑도 조금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개성 보면은 라그 덱 라그 아군이랑 막서 있으면 자기 공간이 막 셀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디버프 걸려있으면 관통률이좀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갓 접속해가지고 이제 처음 짜본 덱이에요. 어제 뉴스에서 제가 바로 처음 떠오른 그런 덱인데 디버프 바로 3개 걸리고 디버프 3개 추가해가지고 디버프 6개 걸고 셀이 따뿌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채팅창은 기대와 우려가 어, 교차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되게 예쁜 쓰레기 쪽으로 얘기들이 모이고 있 사람이고요. 사람이고요.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아이씨 걱정되네 <웃음> 자 10만 10만 하면서 땡겼구요 차크다빡 31만 31만 7천 플레이어 축쭉 축격 41만 0 4 41만 어때? 첫 턴에 합이 70만 넘는데 오센데 나온다 오 나온다 나쁘지 않은데? 첫 턴이야 첫턴 그러니까 노 코스튬이니까 생각하면 지린다 지금 제가 코스튬 안 사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코스튬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많이 해가지고 술 한잔 해가지고 얻은 헤어하고 기본 복장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어? 뭐고 이거 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성 한번 수시 보겠습니다. 이게 단위기가 그렇게 세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쇠도! 15만! 봉 돌리고 있는 다이앤. 15만이 그 센지는 모르겠는데, 자긴 잡았어요. 예. 피어범이가 아주 칵! 물었다. 이 정도. 자, 홉! 까크당! 남편가버렸고요 우리 남편 언또 가면 라그덱스 힘좀쫙 빠지는 느낌 있잖아. 그지? 디버프 두 개인 상태 힘 돌아온 상태고, 궁 한번 가볼텐데요. 쿠크당! 빡크당! 축축축! 들어가 봅시다! 가즈피어범 친구랑 열심히 누나가! 21만! 21만! 추착. 잠구만 내가 빵뭘본 거지? 비사기 2렙으로 궁을 박은 거랑, 단일기 톡친 거랑 딜이 거의 비슷해요? 궁 딜은 좀 애매했는데, 톡 이게 굉장히 센데요? 아, 그렇지, 그렇지. 궁 딜은 그렇게 박겠지만, 시면이 또 깔렸기 때문에, 턴 돌아갈 때 시면 한번 차크닥 더 들어간다는 것까지 우리 감안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와이고야, 삽대다 37만에 마신 덱을 만. <웃음> 벌써 느낌이, 생킹전할 때도 이덱 쓰는데, 이 덱을 이길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 형이 차단 걸고, 자세 잡고, 와, 사람이래. 한번 오고, 그죠? 제가 1위 대 알려드린 딱그 방법대로입니다. 못 이겨요, 이거? 굳이 해보자면, 단위기가 쎄시던데 한번 믿어볼까? 요런 느낌? 자, 단위기 3개 퍼레이드 한번 가봅시다. 착착착착! 일단은 강탈 한번 들어가고요. 디버프는 양은 좀 충분한 것 같고. 자, 가봅시다! 빡! 이봐봐, 이거. 못 죽여, 저 형을. 하... 이게 바로 현실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리뷰에 간만에선 안돼요 왜냐면 이제 최고의 덱입니다 저 덱은 넷마블 저거 견제해야 됩니다 저덱 너무 세요 저덱자 요거 두장떴어요두장 잠깐만 우리 요렇게 한번 봅시다 더 맛깔지게 요렇게 해서 이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쓰기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효율이 그래도 숫자가 굵직한 거를 자 20만 원툭퍽툭착 그다 35만. 아, 플레이어 띄워 주시느라 애쓰십니다. 하면서. <웃음> 그래. 연맬피스카 미만 잡인대 되시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어. 모노보단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모노보다는 좋은 거 같은데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 못 되거든요, 이제. 자,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자, 한번 더 보자고. 자, 이성. 촥! 팍! 빡 35만. 촥. 딱다어때이 정도면? 우리 모두 딜 불감증으로, 얼티민 연멸 없이 못살아요 말기다,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 딜 뽑으면 잘했지, 뭐. 다지겠는데 근데 내가 얘를 막 옷을 사입히고, 찐대게주대게막 쓸까? 생각해봤을 때는, 에 <웃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네, 좀그 정도 하고. 자, 1인게 먼저 볼게요. 1인게1인게안 보자. 섀도우, 빡! 우와! 야, 이거는, 이게... 야, 이거는 좀 놀라운데요, 여러분? 아, 어? 이게 딜이 좀 약간 이상한데? 이게 뭐, 일성이었거든 뻑 치는데 뭐2 3 8천이 야, 이거는, 어,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쁜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센 형들이 많아서, 그, 그러니까 좀 치는 누나가 나왔구나, 요 정도? 필러랑 쓰면 좋을 것 같다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야, 9턴 잡혔다. 내가 보기에, 일단 또, 이런 덱게 또, 문제점은 뭐냐. 9턴 잡혔을 때 어떡할 거냐.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공불떼기신데 소멸은 없는 공불떼기다. 해물 누나도 없고 연멸도. 없고. 만약에 연멸이라도 코스랑 같이 썼다면 공불 당하자마자 셀이 그렇게 됐을 텐데. 일단 공을 만들어서 역전각을 한번 노려 볼 텐데요. 형 이거 이거 아니 형 야가봐. 형나이형 그럴 것 같더라. 형. 딜이란 것 말이다 <웃음> 이게 딜이다 이건 어떤가 토토토 까끄당 얼티메 형님 연멜이 격투기 선수면 프레이하는 라운드걸 정도? 그래서 아니야 아, 프레이하는 여자 격투기 선수 정도. 어 잠깐 먹어 또 이거 먹어 해멀루나 좀 너무 무서워요 막 서인 해멀루나에막 연멜이 얼티메 형이나 어디가라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두장 한번 봐볼게요 가능할지도 모른다 착! 어? 뭐고 아니, 왜? 피 아니 왜이 덱을 저격을 쳐? 31만 가능하다 이거 착! 아니 형 지금 불쌍한 덱하고 왜 저격을 치냐고? 자기 될뻔 했는데 이거 우리 누나 대항전 농계덱으로 잘쓸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뭔가 디디 참 농계덱에도 안쓰쓸것 같아요 농계덱에서 쓰면 좋은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첫날 리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어, 제가 또 제보를 좀 받아볼게요 좋은 제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배멀 때처럼 변하길 이러면서 그니까 어. 그러니까 배멀누나 같은 경우도 첫날은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날은 와 이게 애매한데 나쁘진 않아 근데 이날 굳이 써야 돼 이랬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패멀루라는 맷집이 되게 좋았거든 그래도. 네. 굉장히 이제 리뷰가 잘 보여지고 이때 뭐고 이거 인데이 전설님 그 전설님인가? 아왜 아픈 오빠보다 더 약한 것 같냐 하셨는데 아니이 일단 단기 세잖아 이것도 디버프 많이 걸린거 아시고 또 이게 저격 들어왔네 외롭다 자 그래도 다이안 딸수 있다 봐봐 봐봐 봐. 디버프 추가 걸 필요도 없어 바로 들어가 보자 샥팍샥 와우! 팍 8팔만 나오는데 이거? 디버프를 왜 안거냐면 이 친구는 디버프가 많아지면 디버프 효과 한 개당 야 봐봐 이거 봐봐 하여튼 아, 야, 이거 안눌렀졌다근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어, 저 거인덱 좋네 하고 따라지시면안 돼요. 상대가 디버프를 되게 많이 거는 덱인 걸 알고 쳤을 때 이런 거예요. 네, 또 나가도록 <웃음> 빠른 리뷰를 위해서.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눈계를 만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 그나마 다인군은 단일기도좀꽤 있어요. 일단 스타트는 이렇게 가볍게 한번 확 던지고요. 그러니까 얘께 제일 약할 것같아 한번 쑤시고, 훅 하고, 단일기로 연매를 바로 킬 한번 따보고겠습니다 팝! 툭툭툭. 4만요 10만 갑니다 13만 이제 내가 죽을 차례네 신부 브린힐르보다 조금 더 나은 라그 캐릭터가 나왔다 아이고 <웃음> 제가 시원하게 한번 치고 죽을게요 삼성 우리 구경 한번 해보고요 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딜만 보고 크레이안 보내주겠습니다 빵! 삼성인데 43, 439,000이야. 빡! 누나, 우리 헤어지자.